우리 뒤쪽에 우리 뒤쪽에 35 35 개많아 개많아 아 진짜다 잘못 던졌다 망했다 망했다 오, 망했다 망했다 아아 개많아 아, <웃음> 아, <걔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구입니다 <웃음> 현재 배틀그라운드 테스트 서버에는 이벤트 모드인 8쿼드 모드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아니 근데 이게 웃긴게 뭐냐면 딱 여러분 딱 8쿼드 들었을 때 당연히 8명이서 와 개쩐다 이거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진짜 재밌겠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4명끼리 밖에 팁을 못하고 나머지 4명이랑 짝을 맞춰줘서 그렇게 8명이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어 이게 지금 테스트 서버에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할 거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뭐 그래도 여기 여기 저요 저요 저요 한번 저요 저요 해보도록 합시다. 바보 바보 감사합니다. 셧업 <웃음> 바보 바보 막 이러고. 커요 <웃음> <웃음> 커요. 가자 가자. Hey hey guys guys, you r e a d s n d Do you hear me? Yeah, yeah. Oh, yeah, yeah. Oh, Portuguese. Ok. Okay. Okay. Okay. Okay. Okay. Okay. 다 k a y 고 살리러 왔다. 저 가스, 가스, 가스 닦는 게 낫겠는데? 어 어, 다른 데서 나 쐈다. 뭐야? 어? 아 철탑에서 쐈어. 8 0 방향. 철탑? <웃음> 저기 송전탑, 아저저탑 같은 거, 탑 같은 거 물통, 물탑. 아. 여기서 쐈어요. 두 명이나 다운인데? 근데 저 탑에서 내려갔거든요. 저 죽이고. 아 망루 망루. 흑열이 그치 스탑 두 명. 여기 한 명, 거기한 명, 거기한 명. 두명 기절. 아이고씨두명 두 기절에 있다 여기 두명 여기 담벼락 안쪽에 두명 기절? 한명 사망? 오케이 한명 넘어왔다 오케이 한명 기절 또 기절 한명 사망 한명더 있다 <웃음> 저 터진다 담벼락에 한명더 있어 아직 제가 멘트 맞춰줬음 두거나좀 살려줘 <웃음> 지금 살리러 가야죠 뭐 아니다 나 견제하고 있어야겠다 리 가러 가 겟네 여기 치가줘 와서 염막 받아라! 염막할 어. 필요 없음 담패락 가네. 담패락 가네. 오케이 비장, 비장. 다운 다운 <웃음> 먹을 거 있음? 나 먹을 거다 먹어서 아저 안에 있겠구나 잠깐만 온다 자기장 온다 제가 바로 먹을 거 줘야 돼나 죽어 죽어 죽어 어, 자기장 의장. 자기장이안 죽어 걔하나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다 죽었어? 아니 한명남았음 근데 일단 이 근처에는 없어 확실한 거. 그 저쪽에 있거든요. 나 죽는다, 나 사냥? 죽는다, 나 죽는다. 먹을 게 없어. 아니 이 새끼도 먹을 게 없어. 어, 에너지 드링크. 아니 유리창 어, 깨졌다. 거야 저. 나나 죽는다, 나 죽는다, 나 죽는다. 나 죽는다. 아무 것도 없어, 아무 것도 없어. 어, 구상 구상 나이스. 안 돼, 나 있어. 나나 죽는다. 안 돼! 살려줘. 먹을 <웃음> 게 없어. 아니 <웃음> 근데 테스트 어떻게 후수가 했습니까? 어 방금 주었어요. 해명하시죠 빨리. 방금... 아니 쟤 먹었어. 다시 해야다 우리 딱네 명이네. 우리 딱, 어? 딱 우리 네명 살았어. 아, 아니 먹을 게 없어. 틀렸다. 대원님 여기로 와요. 제가 마실 거두개 드릴 테니까. 그걸로 봐. 아, 마트. 그거로 봐야 나도 마실 거. 동제 하나 드시고 가서 맞아요. 가서. 아 내가 먹어 버렸다. 아니 나 아. 아, 내가 안먹려 줘. 그냥 스쿼드잖아. 아 이거 그냥 차라리 본서에서 스쿼드 하는 거랑 뭐가 달라? 게다가 아니, 자, 게다가 지금 지금 살아남은 사람은 우리 김치워리어들밖에 없어. <웃음> 심지어 <웃음> 역시 주, 좋은 짱깨는 죽은 짱깨 뿐이다. 어, 저 있다. 예. 예. 40 방향. 40 방향. 여기 서 핑을 찍어야 돼요. 여기서 40으로 하는보다 무보다. 노란 핑 근처임. 노란 핑 근처. 노란 핑 근처. 저, 내 앞에, 내 앞에 바로 앞에. 물에 쏘게. 네, 네. 아, 예. 이거 핑이 찍기가 좀 그런데. 대충 그러니까, 대충이라도 찍어야지. 바로 여기쯤. 바로 여기쯤. 바로 여기쯤. 초록 핑? 예. 이시슨 그래도 안 보이네. 건물 어디 위에 어디 건물 위에 저 있네. 어, 있다, 네, 있다. 그치. 한명 기절 한명 기절 나이스 두눈 기절 어 뭐야 i 어, j 다저쪽에 아, i 저쪽 되게 s 맞추네 컨테이너 n the s u 그집 뒤에 올라가는 컨테이너 그쪽에 한 명. 쟤 있다. 어,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아이. 쟤 너무 작게 보여. <웃음> 한명 기절. 나이스. 닦아도 닦아도 끝이 없어, 이놈의 씨. <웃음> 이놈의 팔코드는. <커지는. 웃음> 물, 물에 뛰어드는데 깜짝 놀랐네, 씨. 어저기다 저깄다! 발견! 어디? 물에 물에! S 방향! 잠깐만 저기 자동차 전전차! 폐차 폐차 폐차! 내 앞에! 폐차? 페차? 폐차면 내가 보여야되는데? 나이스. 어, 킬! 나이스요! 킬? 킬 끝? 아킬 마무리냐 마무리 와 드디어 마무리다! <웃음> 아 씨! 아 구성이 있어 얘! 아 여기 배율있다! 드럽게 안 닦여 진짜! <웃음> 아조올라안 닦여! 아뭐 죽여도 죽여도 끝이 없어! 진짜 끝이 없어 나머지 열여섯 명이 대체 어디 있는 거지? <웃음> 어 저기 언덕에 있다, 언덕에 1 5 5 언덕? 언덕 공장에 사람 있지 않을까? 없으려나155 언덕? 에, 예, 저쪽에 사람 뛰어가는 거봐어 저기 있네 저 3층에 뚝배이 있다, 이거 챙겨라 3층에 뚝배기 있어요? 아, 드링크다 마침하나필요했는데 붕대 왜 이렇게 많이? 어, 많이 나 이쪽에 사람 서있네. 너중에 사람 많대. 우리 뒤쪽에 우리 뒤쪽에 35 35개 어. 많아 개 많아. 야, 어, 아, 진짜 다 어, 진짜 진짜 잘못 터졌다 어. 어. 망했다. 어. 망했다. 어. 망했다. 망했다 <웃음> 망했다 망했다. 다른 던지는가봐 아니 내가 잘못 던졌어. <웃음> 안돼, 나 죽었다. 오, 와, 그자 있네. 대만아. 와, 진짜 전쟁이다. 와, 내 쪽으로 존나 많이 쏘는데. 죽여도 죽여도 끝이 안 나. 공장 아! 공장 왼쪽에 다 있다 공장, 공장, 왼쪽. 왼쪽에. 공장 왼쪽에 전 죽었습니다 저거 죽이세요 공장 왼쪽에 달려옵니다 지금 달려옵니다 달려온다 달려온다 왼쪽으로 달려온다 남은 뒤 남은 뒤 남은 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저는 전, 전 죽었어요 올킬? 와나 지금 방금 기대를 왜시킨는 알아? 제시체에 소음기 다 닦은거 맞아? 예. 네. 저기 반대편만 나오는데 이거 팔띠인거 아니겠지? 아니다 아니다 <웃음> 제시체에 소음기 보정기 <웃음> 소음기에 다 있어 이거 설마 2대 6임? 설마 아니 설마 갑자기 총소리가 멎졌는데 이거 2대 6이면 어떻게 이겨? 아니 이거 그 <웃음> 언니도 있던 애들 6명이었잖아요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싸우고 있네 기절이 나 게다가 그럼 싸우고 있다니 아직 자기장 밖에서 싸우고 있네 애들 이거 우리 위치가, 우리 위치가 유리해 안돼 옆들이 옆들이 집안 같은데? 집안 지방. 어 집안에 숙지어다 포시 집안에 한명 있다, 있다. 어그 어, 앞에 그 앞에 집안에서 내려감 아 바로 피다 물귀신 물귀신! 안돼! 죽었다 온다 온다 폴쟁아 어, 상황했어 지금 폴쟁 죽은 쪽에서 한명 걸어왔는데 걔 죽었음? 어 죽였어 오케이 두명 남았다 어 바로 앞에 봤지? 한폭리는데 폭? 폭? 뭐야 한명 죽었네 거야? 1대일 1대1! 일디 어, 이씨인가보네술 타면 어게 하면 겠다 나이스! <웃음> 야, 나 오늘 킬안했을 키... <웃음> <아니, 웃음> 3킬 했어요나 1킬 밖에 못했어. <웃음> 아니, 내가 원래 1킬 었거든